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덜트 리뷰로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명탐정 피카츄가 곧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탐정 피카츄를 맞이한다는 개념으로 데드풀 피카츄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블이나 포켓몬 쪽 정식 라이센스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라이센스 마크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라데이션 되게 허접해 보이죠? 어, 어쨌든, 둘은 콜라보, 이, 막, 아 데드풀이랑 피카츄는 따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데드풀 피카츄냐, 하시면, 우선,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데드풀이랑 피카츄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명탐정 피카츄에서 피카츄 성우가 라이언 레이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데드풀의 배우도 라이언 레이노이즈, 라이언 레이노즈 이름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라이언 레이노이즈죠? 라이언 레이노이즈로 대동단결해서 데드풀 피카츄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좀 억지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리고 아마도 이제, 피카츄랑 콜라보레이션을 할 만한 마블 캐릭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단연 데드풀일 겁니다. 데드풀은 좀비도 있고 여성형도 있고 애도 있고 개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고래까지 있어요 곰이나 뭐 오리 같은 것도 있고요 뭐보가강에까지 나왔는데 피카츄라고 못될 이유는 없겠죠 사실 피카츄를 외래어 표기법대로 쓰면 피카츄지만 누가 피카츄를 피카츄라고 부릅니까? 추하게. 뭐 어쨌든 각설하고 우리 중국에서 넘어온 데드풀 피카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은 상당히 단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박스 안에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히 부속품도 없고요. 그냥 본품이랑 발판 밖에 없습니다. 발판에 흔히 있는 고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 이 피... 피규어를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뭐 피카츄에다가 뭐 캡틴도 썼고 나루토도 썼고 온갖 피규어를 다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데드풀 피카츄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을 했겠지만 꽤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겼습니다 헤드풀의 시그니처 무기라고 할수 있는 일본도 일본도를 메고 있고요. 이 건방진 포즈 그리고 허리춤에 수류탄 대신에 이제 몬스터볼을 차고 있는 것도 꽤 알려소입니다. 그렇죠? 이 표정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여움 때문에 제가 정식 라이센스 제품도 아닌데. 무장해제가 돼서 지갑을 열게 됐습니다 또 제가 마블 덕후면서 포켓몬을 버,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어, 이렇게 피카츄가 나오면 일단은 눈길이 가요 그리고 무게도 꽤나 묵직합니다 일반 싸구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데드풀 피카츄의 경우에는 상당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보통 중국제 제품들은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규어의 경우에는 꽤나 이런 박음질 같은 거 여기 꼬리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꽤잘 챙겼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도색이 몇몇 군데 미스가 났거나 여기 몸통하고 머리 쪽하고 색이 다르거나 이런 곳들이 있다는 점그 외에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구입은 뭐 데드풀 피카츄 피규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 검색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중국제 피규어 좀 짝퉁이라고 해야죠 짝퉁 쪽에 가까우니까 뭐. 이정도면 전 만족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귀엽습니다 귀 이렇게 기울어진 것도 너무 좋고요 뭐 딱히 구성품이 없어서 이 이상으로는 리뷰할 만한 껀덕지가 없네요 그냥 명탐정 피카츄 개봉 전에 올려서 좀 조회수를 빨아보자 하는 의도에서도 리뷰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리뷰 명탐... 아예 명탐... 데드풀 피카츄 피규어 리뷰는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사려고 했는데 정보가 없었다 근데 뭐 리뷰 영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릴 수도 있으니깐요 댓글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